형님 아. 마이크 대고 이제 하셔야 돼. 우리가 오픈 마이크를 터기 뺐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미칠 거야. 목소리 지기네 바로 가야될것 같아. 잘자. 잘요어김 <웃음> 바보님. 어 바보님 네. 네 입문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희원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 형님 What? 왜 이거 박수쳐요 이게 박수 이렇게 해야 죠뭐 던졌어? 아니야. 영화 라디오에. 여쭤. <웃음> 협조라는 얘기가 이제 저희 엄마 엄마가 조카들이 신발을 막 신길라 그러는데 신발 안 신을라 그러는 거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협조해. <웃음> <이렇게>. <웃음> 하니까 애들이 신발 을 신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저희 해외 해외 팬을 위한 번근형 잉글리시 네. 토크 한번 하시죠. 지금 어... 지금 뭐래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네. 하시는 건지 지금 이게? 아, 안 보여. I love you. <웃음> 나면은 여기 소련 옆에 아 음, 추운데죠? 네. 예, 예 그렇죠 네. 언8 0년대 맞지? 부터 내가 알아봤어 생이너어떻 영어 읽어? 예? 네? <웃음> 아이 되게 의외야 나 아까 들었는데 얘 토익이 있대요 토익이. 오, 진짜? 네. <웃음> 대박 기분 좋게, 예, 스타트,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리가네 네, 중식 네. 오빠 사랑해요. 네, 여성분인가 아. 보던데요. 남 남자분 아이가. <웃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웃음> 모든 걸 의심해야 돼요. 번근이야 목소리가 매혹적이래요. 아, <웃음> 아, 아, <웃음> 감사합니다. 네, <웃음> 남자분이시죠. <웃음> 패러글라이딩 하면 네. 저희 기저귀를 차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웃음> 혹시나 해요. 아. <웃음> <웃음> 저희를 위해서. <웃음> 좀 다, 색다른 미션. 뭐, 뭐 쫄쫄이. 옷을 입고 날아다닌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밴드 네. 나갈란다. <웃음> <웃음> 독재자야, 독재자 독재자. <웃음> 아니 <웃음> 그거 그걸, 그걸 미션을 달라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형님. 아, 당황했어. <웃음> 당황했어. <웃음> <웃음> 내가 하겠, 하겠다면. <웃음> 아우 슬퍼라. 형 팡님이 오빠 왜 내절해요? 내절이 <웃음> 뭐야? 내, 뭐야 내 절단이야? 다른 가수 노래를 해도 되면 네. 이수의 My Way. <웃음> 아, 노래를 몰라요. 그때 진의 기억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선 <웃음> 네 얼굴만 봐도 힘들어 보였어. <웃음> 아 중식 오빠랑 네. 짜장면 빨리 먹기 데이트 가능? <웃음> 짜장면 빨리 먹기 데이트? 짜장면을 빨리 먹으면 데이트가 끝나는 거잖아요. 오. 오 아. 1분 데이트. 아뭐 이런 걸로 아막 하느라고 아 먹은 다음에 예, 끝났습니다. <웃음> 어우 만나서 즐거웠어. 야, 안녕. 이렇게 되는 <웃음> 그런 데이트 가능할 것 같아요. ML이에요. ML이군요. 네. 아 너무 가까워. 야, 무서워하시면 <웃음> 야 화면으로 보면 진짜 무서워. <웃음> <웃음> 저 어제 생일이었는데 축하 한 번만 해달라고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아 축하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 <웃음> 어떻게 축하를 해야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거야?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웃음> Sunday, 중식이, Monday, 중식이, Yo, 중식이, Monday 중식이, Tuesday 중식이, Tuesday, 중식이, Wednesday, 중식이, Thursday, 중식이, 중식이, Thursday 중식이 프라이...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yeah. 어, 이건 벙근영님이 알고 있는 얘기라서. 벙근영한테 예. 잠깐 마이크를 켜드릴요 아, 그... 중식이... 어, 뭐라고? <웃음> 뭐? 뭐? 뭐? <웃음> 저건 꼭 사야겠다. 내이 <웃음> 네, 말을 이 목소리를 쓰고 싶어 갖고 사연을 꼭 읽고 싶은데 사연을 안 올려줘. 사연 좀 빌려줘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네. 말고 네. 많이 올려주세요. 이미. 너 그리고 여자 꽃이듯이 그렇게 <웃음> 할 거야? 여자 꽃이더니 뭐? 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놀아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듣거보니까, 어. 듣거보니까. 어. <웃음> 뭔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니앨범이에요 예. <웃음> 스팍스님께서도 손인사로 흔들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팍스님. 스파스님. 우리한테 그 스타킹 굴욕 네. 사건을 만드신 분이죠? 민호의 <웃음> 빈자리가 커요 우자의 빈자리가 커요? 둘다 커요. 원래 대가리 <웃음> 큰 놈들이. <웃음> 네. 아니 너 일부러 그렇게까지 <웃음> 방송하듯이 안해도 돼. 방송하듯이 하는 건 내가 할게. <웃음>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지 마! 오글거려, 진짜! 그 외국인 얼굴로! <웃음> 그러면 뭐 평상시대로 할게요. 그래. 뭐. <웃음> 물좀주물좀물좀주물좀주물좀주소물좀주소안물기로했요물좀주요세요 네. 주소?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 요물좀주 <웃음> <웃음> <나와봐. 잠깐만. 웃음> 망했어. 오늘 <웃음> 자연재해에서부터 계획까지 안 맞아 오늘. 오늘 막 비도 들는 드리고. <웃음> 네, 지하철 아, 놀렸잖아요. 우냐 너 이러면서. <웃음> 려 가지고. 거기서 가책에서 손깍지 이러 미래를 보고다. 예, 잘 들어 봤습니다 중시 마이크 꺼줄까? 댓글 좀 읽읍시다 댓글 좀 네. 괜찮아 한단 말생각쌩 가고 계속 말해 아, <웃음> 그하하하여러분 트위치에 제제 네. 제 아이콘을 처음 봤는데요 방 네. 트위치에서 내 네. <웃음> 아이콘이 내 얼굴이 이렇게 영하고 나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트위치가서 제 아이콘 보고 오세요? <웃음> <저게 웃음> 아 미치겠어 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네. 아, 역시 동생들한테 일 맡긴 게 제일 재밌어요. 잔소리달수 있죠? 그리고 내일은 없잖아. <웃음> 진짜 안마다. 예. 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자연이거더니 아, 구독자 3 7명으로 쳐. 밈 <웃음> <웃음> 밈은 뭐고? 아, 밈이라는 거는 그거예그막킹 음. 들어봤는데. 밈, 음. 밈. 이렇게 막 밈. 미는 거야, 사람을. 아. 너가이 <웃음> 새끼야. 꺼져. 하면서 밈. 야구할 때 투수 막, 타수 얘기인 거야? <웃음> 아, 니트수스트서스트아스트스트랜스젠더스비대이트루